엄마, 해줄게. 출 응. 잠깐만. 우와! <웃음> 우 오리가 몇 마리야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저쪽에서. 우와, 우리 정우가 무슨 오리네. 어 이뻐라. 어 머리가 뛰어붙 <웃음> He's <laughs> <You're salah staying Allah> <groundwater burning sound> a o o n to.